당신은 텃밭을 가꾸는 초보 정원사입니다. 당신은 ISTJ라는 꽃을 처음 키우기로 결심했습니다. 이 ISTJ라는 꽃은 처음에 잘 세팅해 놓으면 알아서 쑥쑥 잘 자라는 꽃입니다.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다루기 까다롭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때 ISTJ 해바라기에 필요한 것은 꾸준한 광합성, 주기적인 수분 공급, 급성장할 때 받쳐줄 지지대 등이 있습니다. 초반에 이 해바라기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파악하고 잘 조율한다면 중반부터는 알아서 잘클수 있습니다. 이렇듯 ISTJ와의 연애는 대부분 연애 초반 큰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잘 극복하면 장기 연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ISTJ를 꽃 키운다는 역발상 느낌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오늘 시청 주시 야사제양상통 ISTJ와 유아인 신고하시 기원 ISTJ 월멤버하시마양상 Bonin Dung Fan y n g s n Vlog, ASMR Dung, Total Negaji Benefit Yul Nulil s u s u b n a d u c u s a n